그니까 근데 BTS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계적으를 얘기하네요. <웃음> 빨리 우리나라 백0토론에 BTS를 보급시켜야 됩나다 <웃음> 여기 있다 저기 너가 빨리 먹고 오지. 이게 뭐예요? 어? 더 BTS 밀. BTS 방탄 세트인가 보다. 어. 이게 방탄 세트야? 이게 뭔지 알아? 나 알아요. 방탄 세트로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나왔는데 맥도날드 팬들이 어허. 아 맥도날드 팬이래. 방탄 팬들이 그렇게 와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계속 계속 튀겨서 맛있대요. <웃음> <웃음> 실시간 계속 계속 튀겨서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방탄 팬이 너무 많이 와서 아아 이게 실시간으로 아 계속 나가니까 아 알바들이 계속 튀겨서 맛있대요. 아아 아 <웃음> 아 그러니까 새 거다. 아아 그 어, 그걸 왜 아, 아.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사실 밥을 먹으러 간건 아니고 나갔어, 배가 고팠어 응. 맥도날드에 잠깐 들어가 볼까 했는데 이런 걸 팔더라고? 야.. 콜라를 주냐? 그래서 그냥 사옴 아니 무슨 콜라를 주냐니? <웃음> 야 아니 맥도날드에서 콜라 주는 게잘보시야 그냥 오늘 짧게 제곡 노래나 한곡 시켜가지고 그냥 올려놓을 거같 BTS 제곡 허어? 버터? 야 버터 괜찮아야너 똑똑하다! 똑똑하다! 버터해 아니 한 연습을 연습을 한 2000번 해도 모자랄 판에 <웃음> <웃음> 지금 절대 안 돼요. 아, 버터. 나, 버터 이거 함 이것만 하면 된거 아니야. <웃음> 되겠냐? <웃음> 상식적으로. <웃음> 될 <될까요>? 거라고. <웃음> 지금 BTS 님들이 그렇게 말하신다고 아무로 안된는 거죠. 그거는 곤다공터 걸리는 거 같아. 나도 궁금한 거 있어요. 건공부 음. 먼저. 응. 음. 뭐? 에밀토가저 <웃음> 아 이거, 이거 배틀 유진이 모를 거야, 맞지? 왜 구멍이 약간... 남... 밀도가 맞아, 난... 맞아 맞아 어, 어, 구멍 난, 어. 어. 아, 어들어서 구멍나고 요새 유진이랑 대화하면 어. 아너 오그레 시브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나한테 부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아, 아 알겠지 싶어 가지고 <웃음> 근데 저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는 게 많거든요. 뭐 아까도 고대 공충이 그것도 음. 대충 아, 말했잖아요. 근데 그그 그 영상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마태형이랑 그나 아, 아재형이랑 네, 네. 유진이 그거 너무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지식인이 있다 보니까 아는 것도 뭔가 해볼까? 계속 막 떨려가지고 모르는 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유진이랑 저랑 비교하는 게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 실력차로 못 보여줬으니까 걔 너무 아쉽다 그리고 주주가 은근히 많이 알아요 여러분 맞아. 그래서 주주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영상이 저 똑똑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해요 네, 서울 S대 저는 비서울대 비서울대 <웃음> <저는 B>, <웃음> 먹어볼까? 아 먹어보는 아, 거요? BTS BTS 콜라좀 다른가? BTS 감자튀김좀 다른가? 이거 봉투가 왜 보라색이에요? BTS 아니 원래 이거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해야 되는 어 뭐야? 이 보라해 뭐야? 음. 음 사람이, 뜻이 있나봐 보라해가 어, 어, BTS 야? 그게 약간 그거래 상징 색깔이 보라래 맞아 맞아 음. 스위트 칠리랑 음. 케이스 소스를 주네 주신... 이 BTS 세트가 뭐로 되있냐면 너겟을 주고요 이커팅임를 그 주고요 응? 콜라를 줘요 음 응. 네. 햄버거 없죠? 햄버거 없네? 그래서 제일 음. 처음에 왜 햄버거 없냐 BTS들은 햄버거안 먹냐 그런 얘기가 음.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알바생들을 위한 그 대전하고그얘기요 알바생들이 그 BTS 세트 막 이렇게 2 0 김에 햄버거 20개 얻으면 다 해요. 오... 그렇죠. 이거 넣어서 튀깃 그냥 봐주면 되잖아요. 음... 그렇네, 그렇네. 그렇다. BTS가 알바센터 배달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와... 그럼 먼저 드셔보시죠, 주쥬님 저요? 왜? 근데 이게 끝이에요? 네. 네, 끝이에요. 네, 이거 그렇죠. 신기한 거 아세요, 여러분? <웃음> 네. 우리나라에 맥도날드 매장수가 1등이 아니, 아니잖아요. 예. 네, 네, 네. 뭐가 1등이죠 루테리아. 그 맥도날드보다 어. 이제 먹거킹더 많대요. 아 아세요? 대박. 한 개인가 두개차이안 돼, 정신이. 그렇 버거킹 버킹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침투했어요. 아 버거킹 신기하죠. 음. 음. 이게 오래 기준일 걸요. 오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음 기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웃음> 어떻게 하는 거지? 아이거 신문을 봐요. 아니 근데 칼럼 이어 봐요. 음아오나 뉴스를 좀더 봐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스 많이 봐야 돼. 산서라고 하는 하나예정. 저는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백신 화이자. 그제카드 아, 아, 그나마 아, 예, 약간, 아, 약간, 약간 조금 침대표 되게 높은? 그러니까 별점으로 치면 되게 높은 그 다음에 이제 얀, 센이랑 에스트로, 에스트로, 에스트로, 에스트로, 에스트로, 스트로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어, 맞아, 맞아, 맞아, 아스트라 아, 아스트라제네카 <웃음> 그것도 방식이 다르잖아요, 백신 방식나 근데 음. r 방식이 왼종 어. 바이러스에 좀더대응이 음. 쉬워요, 왜냐면 음. 과학 설명이 돼요 음. 아, 궁금해요 <웃음> <웃음> 근데 이런, 이런 얘기 듣는 게좀 재밌어. 백신 안에... 아니 신기한 과학자를 라고요 아니 됐다 우리가 궁금하니까. 내가 지금 1억 3천만 명이 거든요 그렇지. 전 세계에... 몇십억? 몇십억? 몇 명이지? 14억인가? 아니 뭔 소리야? 13억이면 지금... <웃음> 지금 멸망? 팬데믹이 <핸드는> <웃음> 아니라 지금 멸망이야. 음. 지금 전 세계 1억 명 넘었잖아요. 어, 아 맞아, 맞아요. 거기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뭉치면 몇 킬로일까요? 음, 몇 킬로? 음. 네. 음. 몇 킬로그램? 음. 몇 톤이 되지 않을까요? 아 몇... 몇톤될것 같은데요? 안 돼요. 톤이 안, 안 돼요? 네, 이게 3 k g 에 30kg? 되게 작긴 하다. 그리고 미적이네? 바이러스 수가 막 10억 개씩, 한 명간 10억 개씩 들어있대요. 한번멀리면 응. 그니까. <웃음> 근데 그게 합치면 30kg밖에 안되요 어, 전 세계 인구 다합시 진짜 신기하다. 왜? 그래. 나한몇톤 정도는 됐줄알 이거 신기하죠? 응, 음. 톤왜 알지 이걸? 그거 왜냐고 왜냐고 하형 그걸 아는 게더 신기해요. 그니까 근데 BTS 얘기하다 갑자기 세계 정서를 얘기하네요. <웃음> 역시 BTS는 세계 국가. 음, 그러니까. 역시 BTS는 와, 글로벌이다. BTS가 글로벌. 있으니까 음. 세계 정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 야, 역시 이거... 글로벌하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나오네. 오. 먹으니까 네. 세계 그 위에 나오네. 그러니까 음. 빨리 우리나라 백프트론에 빨리 BTS를 보급시켜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러네요 <웃음> 아니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리플라이프에서 이런 대화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BTS가 있으니까 갑자. 그런 얘기가 나오네. 이게 그러니까, 어? 사실 리프는암목적으로 네. 어떤 지능파와 육체파가 있어요. 지금 지능파와 육체파 중에 지능파만 똑대서 지금 모은 거거든요. <웃음> 어, 너 <와>, 포함됐다. <웃음> <웃음> 야, 영광이다. <웃음> 당신 이제 똥거리 한 거죠.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으면 육체파로 가실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다행이다. 나버지가 어, 임유진인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웃음> 아, <웃음> 임유진 빙고형. 아 유진이 너무 사랑해요. 사랑이 아, 사랑해. 근데 유진이 근데 뭔가 알려주는 말이 있잖아요아 맞아요 음. 뭔가 태우고 싶은 어. 느낌이 있어요 음. 아버지 유진이가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목소리> 아침부터 우리 집 화장실에 있던 뷰절를 깨먹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목소리> 그걸 깨놓고 오, 자기가 아니야 그냥 그... 세면대 위에 있는 건데 떨어뜨렸나봐 자 그걸 몰랐나봐 깨놓고 이게 뭔지, 뭔지 모르겠어서 뭐지? 하고 그냥 나왔나봐 하여 내가 들어갔는데 걔가 깨져있어 <목소리> 유진아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게 뭐야? <목소리> 화났어요그냥버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니었어요 아, 아니, 이뭐 거의 다 썼어 가지고. 요 아, 그래다 아, 면 되죠. 아, 그래요? 아, 그 저는 또십래요라 아, 근데. 디퓨저 하나 정도 깨먹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아또 그런 식으로 또 사고를 전화했구나 <웃음> 어 아, 진짜 대단하다 유진이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인 거야? <웃음>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 <웃음> 왜 이렇게 커? 아니 또 자기 행동 자기가 한 행동에 <웃음> 책임만 지면 되죠 응응응 음, 음, 음. 유진이는 어른,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유진이. 뭐 유진이가 하나 사주겠죠? 음. 유진이가 열받는데 욕하지 못하는 음. 그 어떤 포인트야 책임은 져맞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얼굴 모자이크 해줄게 네사 <웃음> <웃음> 뭐, 아니 거기 있잖아 호랑이 호랑이 뭐, 전화라도 해? <웃음> 나 전화줄게 <웃음> 화장 안했구나 오늘 나 지금 걸게 어 오케이 자 호랑이가 제 바다 먹는다 아 그럼 그러니까. <웃음> 왜 흐린데? 여보세요? 저기왜 거기 왜 거기 있죠? 어떻게 있잖아? 이게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 일단 나 오늘 안 건드렸거든? 음. 근데 아까 내가 저기 침대에 내가 오늘 먼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잖아. 음. 근데 유진이가 지가 자겠다고 꼬물꼬물 내 옆으로 오더니 내 자리를 친거했고 지가 자기 시작하더라고. 음, 음. 그때 이 핸드폰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나라 그래? 그러고 여기 저한테 컨러를 갖다 주겠다고. 아, 여기 아. 들어왔는데 이 없으니까 휴대폰 여기고나고 아. 그대로 나갔어요. 아. 음. <웃음> 사건 그거 그걸, 그걸 음. 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니, BTS 세트 그래서 어떠셨는지. 고뭐들안요 음. 부담지 가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음, 그죠어요이 음. 음. 보라해라는 말을 어, 듣고 싶기 때문에 음. 사는 아 여기 보라해. 보라해. 그냥 b t s 는 보라색이다. 그냥 보라색이 아니죠. <웃음> 세계적인 뭐, 국제적인 그 보라색이죠. <웃음> 여기 여기 a c i o 찾았어. 뭐야. 여기 있다. 저기 너가 시 g r a c i 어그 No 브 a g g r a s s i s No a g g r 어어 다른 다른 아른 안녕하세요. 아아 원래 말을 더듬으시는 분이구나. 원래 애래가좀 아파요. 아전또 비치스를 더듬으시는 줄알고아니죠 비치스. 어 발음 발음 심지어 발음도 좋았어. 저기 영수증 좀 갖다 줄수 있어? 5,900원입니다. 아하. 5,900원이면 싸네요. 괜찮죠? 한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제 생각에는 포장지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5만 9차원까지도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나? 아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아, 가, 가, 가능 아, 저도 5만 9차원에 사 먹어요 저도요 저도요 <웃음> 어 뭐야? 솔직히 양심이 없죠? <웃음> 어, <웃음> 솔직히 양심 없죠? 죄송합니다 그, 안돼 <웃음> 유튜브 조회수 생각하면 한 번쯤 웹드월드가 미쳤다 이러면서 이게 59,000원 2 <웃음> 9 0 0원까지 가능 근데 이소스가 추가가 아니었네요? 네? 원래 포함이네요? 네 <웃음> 우리 진짜 콘텐츠 나 찍으러 갈까? 음? <웃음> 오, 원래 이거는 그냥 사전이었고 <웃음> 이제 진짜 콘텐츠 찍어야 하니까 뭐야 <웃음> 뭐야 유진이 괴롭히기로 뭐려아 아니야 아니야 이제 저희 썸마제기 연애특강 찾아뵙겠습니다 그기 어, <웃음> <상> 오늘 아. <웃음> 썸마제기 연애특강 주제가 있어요 <웃음> 그 주주가 연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웃음> 왜 왜요? 왜 그래요? 앉아요. 아니, 진짜 왜못 해요? 자, 요요 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건 여기까지 끝.